나 유튜브 방향성을 찾았어. 어떤 네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주로 뭘 검색하나 보니까 로블록스 생존 모드를 검색 많이 하더라고. <웃음> <웃음> <웃음> 왜? 왜? 그래서 지그 저는 똥을 먹기로 했습니다. <웃음> 아예 로블록스가 똥은 아니죠. 어? 똥이에요. <웃음> 아니, 근데 나는... 장점 어. 3시간이면 영상 촬영 편집 업로드 가능. 앞으로 비설채널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한명또 갑니다. 오프닝 어떻게 할거요 t h 러 c 네, 네. 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니블 오늘의 로블록. WW e e a d g e n s time. i t i t s time. i 감사 time. i 감사 time. It's time. It's time. It's time. It's time. 와 근데 저 위에 제들은 진짜 롱런한다. 이거 블록스 프루츠 이거 이제 몇 년째야? 블록스 프루츠도 그렇고 저거 어답트비. 야 어답미는 어, 얘 이거 지금 이거 떡락한 거야 이 정도가. 야 이거 농담 아니라 500K까지도 봤어 이것도. 그래. 그래. 연비야 어떻게 다시 발가락 담구나? 아야 그때부터 썼어야 되는 건데. 아... 야 그때부터였지. 아니야 연비 그랬으면은 욕 못했겠지. 나나 봤을 때 생방 못 들었어. 아마 누나가 그때부터 했으면 로블록스 유튜버 1 티어가 되지 않았을까. 완전 1 티어지. 연비야 안 늦었. 아 근데 왜 이렇게 탐나냐? 제 로블록스가 개꿀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콘텐츠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만아서 그래. 아니 콘텐츠 내가 짤 필요가 없어 다 짜서 나와 아니 콘텐츠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라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봐봐 이거 하루에 하나 로블록스 올린다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야 그러면 이거 9,000개라 생각해봐 아니 이게... 사실 하루에 한 개가 아니라 로블록스는 하루에 세개씩도 뽑아낼 수 있어 9,000개면 그래. 30년 걸려 이거 다 올리는데 <웃음> 야 그러면 나7순어순 때까지 해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오늘은 아블락스. 근데 벌써 현타 왔는데나 방금? 근데 내가 씹 짜증 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또 시작하지? 그러면 나는 솔직히 지금에 와서 뭐로를 이딴 거 하기도 싫은데 왜로를안 해요 이새 <웃음> 또아 근데 만약에 올려도 어난 올려도 그냥 구개 올릴게 구게 만약에 로블록스를 올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진짜 연비 생각 채널은 마크랑 로블록스만 올린 다음에 이제 새로 파야지 다른 거는 어어 <웃음> 어, 다른 거 새로 파야 돼 어, 욕하는 아... 채널을 새로 파야 돼 연비의 일탈 해가지고 담배 뻑뻑 <웃음> 피어서아 <뻥뻥스. 웃음> <웃음> 맨날 로블록스. 댓글.. 댓글 리뷰 <웃음> 어, <웃음> 담배 뻑뻑 <웃음> 피면서 아, 쌍놈 새끼들 내가 이거 어? 야, 뭐, 담배를 <웃음> 피면서 야 니보다 너무. 니보다 내가 못해? 웃기고 있네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로블록스 할때 제일 많이 받았던 댓글이 뭔줄 알아? 몇 시, 며칠 몇 하, 시에 어디서 만나요? 어 가상 약속 잡기 <웃음> 자기 혼자 약속 잡고 자기 혼자 삐져 안 나왔다고 미쳐버려 <웃음> <말해> 정말로 <웃음> 근데 어, 뭐뭐 이거 먹어. 너무 중국이다 이거 숨바꼭질 음. 맵인데 너무 중국인데 이거 오늘 숨바꼭질이에요? 아 큐브월드나 한번더 할까? 어. 지난번에 그거 어려웠던 거 레모나라나 한번더 할까? 어? 이 흑인 누구야? 친구랑 노느라 바꿨는데잘못 끼고 왔네 바꾸고 올게요 <웃음>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시엔이 지금. 반짝 들렸어?! 빠밤빠빠바 오 마라탕 먹었어. 어쩌라고? 아이고. 먹었어? 좀 떡볶이 먹었 떡볶이? 떡볶이는 안 되지. 왜요? 다이어트한다며? 나 못해. 발목 나갔어. 발목 <웃음> 다이어트는 나간 거라 다이어트 못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운동 아니, 못잖아야 좀... 그래도 어허... 운동은 안 했잖아. 의지가 <웃음> 의지 없구만. 나 새벽마다 리피트 했는데? <웃음> 아니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면 식단이라도 해야지. <웃음> <웃음> 남동생이 떡볶이 먹자 그랬는 걸 어떡해요. 아, <웃음> 남동생은 떡볶이 먹이고 누나는 딴걸 먹으면 되지. 잠깐만! 그 중요해. 돈 누가 냈어? 남동생어아니다 아, 아, 뭐. <웃음> 아니, 군인이 군대 갔다 가지고 군인 월급으로 사주는 아니, 근데 오. 군인 월급으로 떡볶이를 사달래 어 내가 사달래. 아, <웃음> 동생이 혹시 흡연하세요? 예. 어 그러면 돈 아쉬울 텐데 너뭘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웃음> 근데.. 한펜이가 연비를 자주 봐가지고 근데 많이 저기 아겠다. 어느새 한펜이도 다녀온 지꽤 오래돼가지고 군대 월급 그 사이 또 많이 오르지 않았어? 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 어... 맞아요 제가 한펜이랑 동반 입대해서 아는데 예? 어? 무슨 동파입대 같은거 드립에 근본이 없어 근본이 <웃음>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이 나오네 아 근본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오늘 할 맵은 근본있게 큐브월드2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 저 이어지는 것도 근본 없다 근본 있습니다 예 아주 흐름 좋았죠 <웃음> 아나 건조기에 아 빨래 넣어놓고 와안됐어아 <웃음> 빨리 빼고 와 맞아 저 연비 빨리 안 빼면은 그 옷에 담배 냄새 배가지고 안된다고 <웃음> 진짜 <웃음> 어형 이거 편하다 와야 이거 개편해 가마 타는 거 같아 이어? 호 아! <웃음> 거야? 어? 어? 어? 라미가 이거 밟으니까 뭐 생겼다 그럼 일자로 쭉 밟으면 일자로 쭉 생기나 봐봐 근데 여기는? 여기는 뭐? 그러니까, 저기는 뭔데? 음. 이거 이쪽은 싱글플레이고 이쪽은 멀티플레이라고 구글 번역기가 알려줬거든요? 우와! 음. 음. 어 그러면 이거는? 공치빤한데 <웃음> 공치빤인데? 그거 싱글게임이라고 아 싱글게임? 네네 이거는? 물 뒤가자 물 <웃음> 뒤가자 <웃음> 우리야 물러져야 되는 건가? 물러져야 돼. 물러 간다. 오케이 우정 게임. 야왜 이렇게 빨리 끝나? 밟고 있는 동안 밟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따라가야 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닌데? 이게 한번 밟으면은 없어져. 자 그러면 진짜 잘 맞춰야 된다. 야 최고 속도 살릴 테니까 지금 맞춰봐. 나 가고 있으니까. 속력 어, 좋아. 속력 좋아. 아직 아직? 지금. 아, 아, 좋다 좋다. 아. 아, 아, 여기 여기 피어. 여기 째지다지지겹아 지겹지, 지지지지금지금지금지금지지지꼭꼭꼭꼭꼭꼭꼭꼭꼭 야이 어, 것도 안 돼? 거. 야 잠깐만. 아 이거 아, 예. 알았다. 한 번에 앞으로 가면 안 돼. 천천히 가야 돼. 우리가. 오케이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무비 무비 무비 무비. 오케이 속도 빨아서 속도 빨아서 속도 빨아서 속도 빨아서. 되겠는데? 옆으로 옆으로 가르타 옆으로 가르타. 그렇지. 예, 예. 예. 아 이중으로 이렇게. 아, 예. 어, 하이파이 하이파이맨 하이파이 하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 아 누나! 아. 어디야? 이거, 이거 타고 가면 되잖아. 뭐라고? 이거 타고 가면 되잖아. 빨간색 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틀 이거 뭐야? 이거 죽는 거야? Mm. 음,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누나 온다 누나 온다. 아. 누다, 온다. 아, 아. 아. 어? 됐네 이거 어. 여기서 이거 타고 가도 돼. 이영. 캐리. 여기, 여기 잡았다가. 야. 어라? 어디가 <웃음> 어디 이거. 뭐자 여기지? 어? 어? 뭐이 이거, 아없어거는거네아 내가 그냥 빨리 갈게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거, 면 이거, 는거이 아, 거 많이, 이거, 요거에이런거많이 이거, 많이만이다요거이이런거 이거, 스톱으로 가. 어? 스톱 됐죠? 소라 뭐? 우리만 잘하네 아.. 우리라고 미안해. 하니까 조금.. 뭐라고? 싫어한다 싫어한다 <웃음> 아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와~~ 뭐야 이거 오~~ 우와! 이거 봐! 약간... 벌써부터 망 영상의 느낌이 술술 나지 않아요? 다 이런 식일 것 같은데, 왠지? 벌써부터 콘텐츠가 망한 냄새가 난다. 설마 로블록스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야? <웃음> <어허>? <웃음> 야, 근데 요즘에 로블록스 나왜 이렇게 재밌는 거 많아 보이냐? 로블록스 왜 이렇게 재밌어 보이지? 원래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것이요 아니, 왜 이렇게 좀 땡기지? 요즘에 로블록스 너무 땡겨, 미칠 것 같아. 그 남의, 남의 떡아니요어벽 아! 난리 난다고. 어? 어? 어? 와, 떨어졌어, 어? 도와주는 거. 어? 어? 어? 와. 와. 이블록스였으면악플세개 달렸던가. <웃음> <웃음> 이거 음, 빨리 해적 뽑아. 저거 지금 동전 남은 개수 세 개라는 거 같아. 아, 네. 지금 얻은 개수가 세 개고요. 동전 여섯 개를 얻으래요. 오. 중거런 뚱거런. 구글 번역. 빠빠고. 마라탕. 마라탕은 오오오. 지금 연비 뱃속에 있어. 연비 오늘 저녁 마라탕 먹었어? 마라탕. 현재 인중에 여드름. 인기인기 뭐가안지안안질안 질리니? 안질안질안질안질안 질리니? 근데 안 질리니로 또 이게 하나가 또 생겼네 아, 어떡하냐? 아, 아, 안질안 질르니? 안질안질 그럼 이 한편아, 너 <웃음> 진짜 나 봐라 야 이럴 거면 혼필를또 뭐? 한편아 이럴 때딱 고백해서 혼내줘 버려 편한... 아 지금 아, 사랑한다. <웃음> 둘이 결혼하면 아, 내가 비스포크사줄게 어? 하고 받고 이혼하자. 야! 야! 그거 하나받겠다고 눈이...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빨간 줄을 a 어야겠어 t e 이가 빨간 줄이야? l i 이가 빨간 줄이 i 아누 a pirate to you. i 잖아요 너무 신나 보여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동전 찾았거든요. 먹을게요. 아아다 찾음? 됐다 열렸다. 근데 나 이대로라면 조금 실망해 버릴지도 몰라. 분발해야 해. 이러다 갑자기 엔딩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재밌게 해 줄게요, 형. <웃음> 나도 재밌게 해 줄게. <웃음> 나도 재밌게 해 줄게. <웃음> 나도 나도요. <웃음> 나도 더도네 오. 지니엘사 주세요. 아빠. 빠바바바바바 <웃음> <아빠. 웃음> 어잠깐 a b 아닌데? Baba, b 데 b a Baba, Baba, Baba, b